아야 이사리 목표물을 포착했 이거 눈 겁나 밀 텐데. 오시학 됐다. 야, 이거 잖아. 뚜비 맞았네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다 못다 뛰어야겠다 논통에서만 날 잘만 안 써면 될것 같은데 더블 c 니다 e to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 t 습니다 m e 왼쪽으로 돼야지 아 근데 이 e 면 o come to come to c 만 m e 한번 이겨보자 이걸 더 넣어줘야 되는데, 그게 뜯었다. 아, 찬이 왜 이렇게 안 맞냐?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어,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네 염림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번 빼야 될 듯. 이거 너무 네. 좀 땡겨줘라, 왜다 어디고? 아, 어디 가노? 아하. 아하나또 잡으시. 아 이거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채팅 아시다 이제 드디어 좀 친다. 야, 어, 왜 자꾸 따라 올라가지? 나 이해가 안 되네. 혼자 가서 할게뭐 있다고. 너무 영웅심리가 다들 강하고만. 아 준다 와. 오 나이스. 어, 이거 이겼다 이다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안먹네눈 계속 민인데 이거 중... 어떻게... 해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꿀레 제발, 꿀레만나자 하나만. 꿀레 아, 까비. 아, 미는 것 같은데, 이번에? 됐다. 눈은 먹었는데. 야, 씨, 죽을 뻔다 문제구나.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나 먼저 하라고? 아시아. <웃음> <웃음> 원래 내가 건갈 필요가 없었네 나칠 턴이었잖아 그죠? 좋다. 빠르다. 아 아야 이사리 아, 멀티킬. 치킨 두 마리지요? 아, 분위기 씌어야지. 아, 진작에 돌격했어야 됐나? 시원하네. 돌사명이 에이스인데 이거는 힘을 좀못 쓰시네 아하 바보짓 했다 순간 삑먹은 줄 알았네 여 눈이다. 역시 가스 눈이지 눈 밀면은 진짜 눈이 그꽤 많은데? 홈벌트 글까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역시 금앤포가 짱이다 여러분 금앤포 쓰세요 개인적으로 진짜 금앤포가 잘 맞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 얘 예, 예 얼마지? 10만원은 안 할텐데 SP 박스 꾸레이한면 킬이다 제발 됐다 그렇지 바로 이 맛이지 그리고 와 기가 막히네 타이밍 기가 막히다 얼마다 잘해서 3대3, 3대2, 3대 오케이. 자, 야 2대2. 이렇게 막핑이고. 아, 너 뭐냐 할까 그랬다.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자, 일단 상대방은 돌격 두 명. 까시 형님의 활약이 중요하다. 맞다. 와, 빈서 보네 어, 잠깐 이거. 아 깝다. 까비 까비.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자 지금 타이밍 한번 더. 또 몰드킬. 어. <웃음> 이거 봐 적재적소 타이밍이 아주 그냥. 근데 한 명이고 없다. 그죠? 한바 빼고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자, 치킨 세 마리. 새벽은 엠포다 사람 별로 없는 시간에 탄이좀덜튀네요안돼 아, 스나도 재밌는데 자눈 들어왔을 때 이번에 아, 안 죽나? 아, 이안 죽나? 아, 왜 아, 왜합죽다이 시간에. 만원왜안죽합 아, 다나 와 보고있노 이거를 와 이거 근데 솔직히 좀 뻔했죠 보고있어버리네 아 감사합니다 180원님 m 포로 소원성치 하나요? 보다 보기 좋다 마이 다아내 총알이 없어 아 까비 뺐으면 이겼는데 사실 제가 두명다 잡아도 29킬이거든요 30킬 채워야지 아 솔직히 잡,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아쉬워서 그렇지 <목소리도> 오, 아.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아, 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, 이거 아니 최악의 시나리오인데. 3 0개못 하고 져버리면 최악인데. 고민된다. 강심장이라면 이때 필살기썩 썼겠지만 난 저는 약심장이기 때문에 천천히 아 큰일 났네. 이거 좋다. 가본 맛 봐준대. 가보고 니 아, 나 진짜 1킬, 씨. 얘 개필했잖아. 아, 개히 나갔다. 나왜 나갔지? 아, 진짜 1킬. 미션 안 걸려서 다행이네. 이, 이건 이겼다. 개필해. 개필해요. 마지막에 나 급발진 했네. 미션 30킬 미션 아니라 다행이다. 와. 그래, 뭐 30킬은. 오 눈을 왜돌래 아, 방심하면 안 된다. 제발, 아니 제발 이겼으면 좋겠다. 진짜 물, 물, 제발 좀 제발, 제발 눈통이요 제발! 검토 조심해야돼 아 나이스 와전 여기까지 고생요